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? 주여 <웃음> 와 너무 힘들다 아, 이 정도면은 준비 힘들어. 다 됐다 아 오늘이다 드디어 <웃음> 우와 <웃음> 야164 우와 너무... <웃음> 우와 진짜 너무 아깝다 침울하다 셜롬 언혈성의 진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신대원에 왔습니다 제 항상 그동안 비대면 수업만 하다가 오늘 같이 원느님들도 한번 뵙고 또 공동체훈련도 참가하려고 왔는데요 사실 완전 처음 오는 거여가지고 너무 떨려요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를 켤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생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재겨게 봐주세요 저희 반전사님들이고요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영상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는데요 저는 이제 조별랩을 드렸고 채플 드리고 이따가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플 드릴 때는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채플 네. 드리고 고맙습니다.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포입니다. 네 저는 지금 채플다 드리고 아, 안녕하세요 식당 줄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. 저희 반 전사님들입니다. 줄이 이렇게 가려고줄서고 있습니다. 밥 먹을 때더볶게요 여러분. 안녕. 신이 연결해줬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마주한 착식, 첫 느낌. 괜찮은데요? 딱 그때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다. 드디어 보네. 알지했어? 나 오늘 브이로그 찍고 있어. <웃음> 우리 아, 예전 편집자님이에요 이 예. 형. 예. 우리 신재훈 선배님. 와 아, 아, 드디어 보네. 아 하네, 진짜. 진짜. 아, <웃음> 야, 너무 반갑더라. 이거 약간 찍어야겠다 싶은 거 없네. 전 나갈게. 오. 잘했네. 그럼 오늘 경건훈련인 공동체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체육대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교님이랑 팀장님들 소개한 우리의 팀장님 허신행 전도입니다 공제훈련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산을 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더 오르면 된다고 해서 한번 올라 보려고요 이게 10분 올라야 된다니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 자연인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? 너무 숨속이 있네 이게 맞아? 주여 와 너무 힘들다 저희 도착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신대원입니다 구름 진짜 예쁘다 가자! 빨리 와! 이 저희는 재개차기를 다 하고요.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는 그, 얼마 전에 그, 타임트리 소개해준 제동기우사님 있다 그랬죠. 그, 그 사람이요. <웃음> 조한나 전사님입니다 예. 여긴 저랑 그 학부도 동기였는데, 신대원 와서 처음 맑은 은파라는 친구입니다. 오! 오! 가자! 도전해줘! 나 너무 짚고 해서 <진뿐해서> 들어가서마자 아, 짚고! <웃음> 아이고! 가자!!!!! 아, 가자! 아, 가자! 아, 가자! 연습이구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오! 뭐야 다 왔는데? 오! 야다 벗어! 아니 진짜 심해손이다이 정도면 올라가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. 자살로니가 전세 2장 12절 말씀. 아. 확인해 보십시오. 확인. 네 맞습니다. 아. <웃음> 이 정도면 준비 다 됐다. 아 오늘이다 드디어. 세번 진짜 여기 보고 삼번삼번자삼번3번삼번삼번줄수 아... <웃음> <자. 웃음> <미흡한 인간을 웃음> 있지? 여섯 번여안 돼. 이는 너희 나옵시다. 기억이 안 나.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빠. 오병이형은 네. <웃음> 저희가 받은 빵으로 다섯 개잘 보이긴 한데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연못에서 직접 던져 올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병이형 잘했다. 1 0요1 0번1 6 2 패스. 이거안거아 160억타벅160 스타벅! 굿! 유럽대! 유럽대! 아 진짜 다행이다 현대를 하나요? 그리스도 예수 아니요.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부름의 창원을 위하여 이요 서 뭐야, 우리가 됐다고? 아니, 절대 될줄 알았어. 이건 나야 아니지, 아니지. 진짜 나야 오늘 내가 온 이유가 있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하게 10번 남펴라 10번 21번 와 진짜 너무 헛것다 아 와하다 아 되게 나라 영원히 니다하 네. 네. 아, 일정중에서 제일 그런... 빡세는 일정이잖아 전이 오제 임시 그 저는 이런 하루를 예상하고 오지 않았는데 너무 예상 바뀌었어요 오늘 하루가 거의 뭐 여름 여름 수련회 스킨즈 그러니까 진짜 수련회 온거 같아요 지금 <웃음> 여러분 저는 이제 다 <웃음> <밥> 끝나고 <웃음>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아마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갈거 같아요 밥을 먹고 집에 갈거 같아요 언 학교 오나? 막 다음 학교. 학교 다음 학교 오지 않을까요? 으로 와야지 비대면으로도 체험을 해주셔도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오늘 일정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지금 8시 반이네요.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예배 설교여가지고 얼른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영상 마치고 올라가서 또 사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대원에서 보는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. 다음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존다 <웃음> 레전드 바이 우리 진원 전호사님 실물이 진짜 끝내주면 진짜 최강 최강 최강 미남 와 진짜 그거 깜짝 놀랐어 아직도 가슴이 설리네 와 살리겠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일상을 넘어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해